데미지 무마. 제 따이니 오른쪽 이제 백작일까요? 백작이겠죠. 백작. 백작. 아, 그렇죠. 이게 구칙기에요 꺼내 줍니다. 따이니 선수가 이런 그 전설 카드 생성에선 또 일가견이 있거든요. 거대진으로? 어? 오 사이바라로 초대장을. 사이바라로 초대장을. 잠깐만요. 늘린다? 사이바라로 초대장. 을 <웃음> 이런 초대장 다섯 아, 장데요? 이거죠 아이 딸이니 야... 선수가 이게 있, 있어요 확실히 저는 이 선수의 플레이가 두렵습니다 아 초대장 다섯 장이에요 이제 자 일단은 간수를 정말 꺼내면서 정말 잘 막아내시는군요 덱 답하게 했고요 전설 투자장 달다르다리도 나갈 수 있고요 오! 오 미다? 또는 재클릭이 나올 수도 있어 보이는데 그냥 네. 필드 센 걸로 가네요 아 가장 본체 세게 밀어넣을 수 네. 있는 걸로 네 덤발라르다리 사용해주게 되고 영능까지도 가네 너무 좋은데요? 이거 사이바라 보면 크라인 선수 어떤 반응일지? 사이바라 피이 네. 굳는 크라인 선수 가지고 옵니다 <웃음> 정말 예쁜데 네자 미달까지 꺼내주게 되겠고요 아 이게 또 끝났네요 네. 아 다이오니 이대0 <웃음> 이 선수의 경기력 너무 엄청난이다. 잘하는데요. 너무 잘해요. 아, 너무 좋은 상황인데 이건데. 어, 내 네. 검은 바다 거스도또 좋아 보이긴 했는데. 세 번째 했는데 초대장. 네. 레모르니아는 본인 무기가 깨지고요 네. 손해죠. 근데 레모는 레모르니아를 골라 놓는다면. 네. 덤발 달다이 버프? 그거랑 이제 피니시각을 좀 보자. 이게 그러면은 노벨미달 네. 피니시는 왔다 갔다가 되면 네. 이 버프가 계속 되나요? 어? 그렇겠죠 오호어 그래서 피니쉬가 고기위한아 <웃음> 그렇겠죠 아 이거는 근데 그게 맞죠 그리고 영능도 있거든요? 아. 민지가... 소환처리겠죠? 네. 그러면 버프가 맞거든요? 그러면은 육육되고 네 파수인 나와서 팔팔되고 속공 때리고 약탈자도 나왔어요 오 약탈자로 레오널리아 버프 그러면 약탈자랑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쭉쭉 올라가는 아, 상황에서 음. 또어 이거 아! 아! 근데 이걸 하고 나서 이 필드가 정리가 되냐가 중요하거든요 밸류 높아요 토나스 <웃음> <또> <웃음> 어차피 한번더 터져봤자 비패거물 하나 잡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몇 데미지까지 네. 나오죠? 그래서 지금 고민하는 것 같은데요? 영능을 일단 눌러본다? 네자 영능 아! 2분의 1인데 아안 아아 들어갔어요 아 맞습니다 이젠 사실 태상 선수도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불능력 탈짜가 한장이더 나왔어요. 자, 결국에는 딸린 선수 터턴 넘어 오고요. 네, 하수인 나왔죠. 정리를 한들. 네. 여기서 하수인 세 개가 나온 모르긴 합니다. 나 <웃음> 아, 다시 한번 이분 아, 주문하고, 그 다음에 뷔페 건물 소환하고 영 능력 누르면은 무조건 버프가 들어갑니다. 아또 결국에는 그 전설 초대장의 밸류. 레모르니아로. 멋있는 10 데미지 킬감 무기가 바뀌게 되겠고요. 10 데미지 본체로 꽝 마무리가 됩니다. 따윤이 선수가 첫 번째 세트 승리 따내면서 1대0 앞서나가네요. 네 버프 주는 것도 확인됐네요. 음, 그렇죠 소환 판정이기 때문에 네. 린드롭입니다. 교환을 했다라는 건 이번 턴에야말로 포시자 턴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두 개나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투자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음. 방향을. 이 쪽으로 어 이건 특이하네요 토피어를 어 토큰을 잡지 이건 않았어요 이건 의미가 있었을까 싶은데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따윤이 지금 약간 표정 보니까 채팅창 보고 있는 거 보니까 실수거든요 <웃음> 일단 피곤인 실바나스 뺏어옵니다 네 그리고 대제미네 대제미너를 사용해주고요 네. 어, 근데 이러면 또 반대로도 할수 있죠 <웃음> 이쪽도 대제미너를 할수 있어요 네. 지금은 근데 포식자를 쓰는 것보다는 실바나스를 쓰는 게 조금 더 다시가 적응다네 상대 실바나스가 음. 빠진 어, 상황이기 드나트리우스. 때문에 김호혹 태상 선수의 데나트리우스가 주입이 몇이 되어 있는지 혹시 알수 있을까요? 23 23 오. 26이겠죠 이제? 목수는 아마 없겠죠 아까 초반에 네 육성을 둘다 뽑아 왔으니까 이제서야 거프 아 근데 지금은 턴이 안 나와요 거프가 아니라 이거는 포식자를 써야죠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따윈 선수는 이미 마나를 많이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계속 지금 턴이 남기... 아! 나락변호인! 서로 아, 나락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의 승자는 없겠네 아 <웃음> 심지어 테오타르... 태우타르... 네. 어 테오타르 지금 내나요 이걸로 원천 봉쇄하나요? 볼까요? 어떤 게 나와도 이거는... 아... 어? 나락변호로 원천 봉쇄하겠죠 그러면? 네, 네. 주는 카드 뽑고 대제빈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 그래도 대제빈을 썼네요 어... 나락 변호인 역시나 그 변수 없애기용으로. 어 따미 선수 지금. 없어, 없어 지금 있어요. 어? 약간 어? 이런 그 따미 선수 그 특유의 어 이런 특이가 <웃음> 있거든요. 아 네. 다섯 요2대0 아 따요니, c 나이네 희망, c 나이네 대장 따요니. 난그 불가능. 조금씩 먹으면 돼. 소식하면은 보통 건강에 문제 가 없는데. 아, 개 못하니까 나가. 와 베이글 먹으면서 일승. 이래 미친 거 아닐까? 어텨어텨 your? What your? What's the q 어려서 꿈꾸었던 비행기 타고 기다리는 분은 아무 말도 못해요 아악! 꼈다! 개삭이 치네 리얼? 베나트리우스가 있는 사람 앞에서 난 전설 카드 하나 없어요